아, 안녕하세요. 시작된, 거, 된 거죠? 독립해서 제일 좋은 점이 뭐냐고요? 좋은 점? 사실, 다를 게 없어요. 독립해서 좋은 점? 좋은 점? 그냥 좋은 점? 좋은 점? 뭐? 없는 것 같은데. 그냥 똑같아요. 보고 싶어요, 오히려. 혼자 편하게 살수 있잖아. 물론 뭐 편한 것도 있지만 저는 음 그쵸? 근데 같이 지낼 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밥은 어떻게 해요? 요리를 해 먹어요. 이거 언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직 제대로 요리를 해서 먹은 적이 없습니다. 언니 누나 항상 같은 티만 입네요. 프리티. <웃음> 인테리어 예뻐요. 아 사실 지금 여기 이 방의 인테리어는 아직 안 해. 했... 원래 작업실에 있던, 어떤 그 물건들을 다 가져온 상태여가지고, 사실 인테리어를 더 이쁘게 앞으로 차차 실시간을 하면서 많이 보여드릴게요.